음. 으 아빠, 오늘 저녁 어쩔 티비 놀이에요. 음, 저쩔 티비? 아빠, 이것만 보고. 에이, 아빠는 항상 바쁘시다니까. 엄마, 어, 엄마, 어, 어쩔 티비? 저쩔 티비? 어... 어... 어쩔 냉장고? 저쩔 LG 미세먼지 완벽 차단 공기청정기? 어어어어... 어, 엄마가 이겼지? 킹백쥬? 배추? 열백쥬? 배추? 엄마 설거지 해야 되니까 유루루랑 놀아 네 <웃음> 어? <웃음> 우리 딸 감기 걸렸니? 어유 이거 큰일 난거 아니야? 우리 사랑스러운 딸이 기침을 하다니 여보! 당장 119에 전화해서 응급차 불러! <웃음> 아 여보, 아니 무슨 기침 한번한거 가지고는 왜 이렇게 오바해요? 오바라니 요즘 시국도 이런데 기침 한 번이라니 이건 중대한 아, 사건이야. 에, 아, 아, 렇게 봐요 어디 붙자. 오, 요래로 많이 아프니? 오. 지금 보니까 이마도 펄펄 끼네. <웃음> <웃음> 아까부도 콧물도 나오고 뭐, 뭐, 뭐, 뭐, 뭐 콧물이 펄펄 끓는다고? 이거 큰일이구만 음, 아무래도 감기인 거 같네 에이, 뭐야 아까 나한테는 관심도 없더니 요루루한테만 관심 주고 안 되겠다 어 나도 콧물이 막 펄펄 용암처럼 끓는 거같은데어 음, 리아도? 어디 보자 엄마가 열을 재줄게. 어디 보자 음... 열은 없는데. 어, 저 진짜 아파요. 미안은 요. 아니야. 얘 맨날 깨병 물이잖아. 야, 그리고 리아 지금 장난칠기분 아니야. 요루루가 아픈데. 여보 빨리 요루루 병원 데리고 가자고. 음, 그래요. 음.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어, 빨리 가, 빨리 가. 음. 야, 김이야집 보고 있어? 다녀올게 나도... 아프고 싶다... 아, 아이 병원 문이 다 닫았잖아... 아. <웃음> <웃음> 아, 어떡해라. 여보, 여보! 일났어. 오늘 주말이여가지고 주변에 있는 병원 문이 다 닫은 것 같아요. 안 되겠다, 여보. 응급실에도 가야겠어. 음. 너무 어지러워. 빨리 가야겠는데? 이거 <웃음>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이제 문 닫고 가려고 하는데 환자인 모양이네. 아, 아, 그런데 저희 아이는. 충치가 있는 게 아니라 감기인데요. 어? <웃음> 감기도 제 잘못이죠. <전문이죠>. 네? <웃음> 엄마, 아빠, 여기는 치과 아니에요? 어, 그렇게 난데. 선생님이 잘 봐주신대. <웃음> 너무 걱정 말거라 꼬마야. <웃음> 오랜만에 환전해서 너무 기능 장이 되는구만. <웃음> 어, 딱 이대로 죽는 건가? 이거 큰일이구만요. 아주 지독한 독감이에요. 안 그래도. 그 방법을 써야겠어요 <웃음> 네? 무슨 방법이요? 따끔한 주사 안되면 많이 괜찮아질거예요 <웃음> 조금 따끔할거예요 <웃음> <웃음> 열이 많이 내려갔어 의사선생님 말대로 약 먹고 푹 쉬면 며칠내로 괜찮아진대요 다행이야 그래도 치과 선생님이었지만 감기도잘 치료해 주실 줄이야 음 그러게요 천만다행이네요 <목소리> 이야 쉬는 날에 애가 아파서 정신이 없었네요 휴 그러니까 좀 아픈 것 같아요. 뭐야 이 no. 녀석이? 하루 종일 요루루한테 관심 주니까 질투나서 또 그러는 거지? 아, 아니에요. 진짜예요. 음 그래. 아. 아, 잘 잤다. <웃음> 어유 요루루 일어났어? 네 뭔가 몸이 깨우네요. 역시 우리 딸이야 멀쩡해지다니 하이다.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다고. <웃음> <웃음> 다행이다 주사가 효과가 있었나봐. 어? 어? 근데 리아는 어디 갔지? 아프다고 해놓곤. 에이 네, 녀석이 또꽤맹겼네음 아무래도 질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내가 올라가서 잘 말해볼게. 리아야. <웃음> 리아야. 방에서 <리아요. 웃음> 뭐해? 아빠랑 놀자! 오늘 하루 종일 요루루만 신경 써서 많이 삐졌지? 응? 음, 음, 음? 어. 아 오늘 요루루가 열도 나고 아파서 그랬지 어? 너한테 신경을 못 썼네? 아빠가 정말 미안해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빨갛지? 음? 잠깐만 어 열이 뭐? 왜 이렇게 높아? 아, 됐어요 나도 아픈데 얼굴만 예뻐하고 어어 여보! 여보! 리아가 펄펄 끓어 콧물이 어? 아, 뭐라구요? 이 시간에는 병원도 없을 텐데 강자 응급실에 가야겠어 하휴 <목소리> 하휴 여보, 미안은 괜찮대? 음, 싫은 말이야. 그니까뭐 그래. 그러니까 어떻게 는데 우리 우리 아들, 어, 허 이거 어쩌면 좋아. 어, 어. 내 내가 신경 쓰지 못했어. 다나 다 잘못이야. 아, 어, 난 아니, 아빠에 여보. 대한 자격이 없다고. 엄청 어? 괜찮대. 그냥 멀쩡하대. 그냥 그냥 지금 바로 당장 뛰어다녀도 된대. 뭐뭐그 그, 그게 무슨 소리야? 무슨 어? 소리긴, 꾀병이지 아니 분명 몸이 불덩어리였다고 나야 모르지 어니 어딨어? 야야! 야야, 대체 어, 어떻게 된 거야? 몸이 불덩어리인데 어, 어이, 나는 그냥 엄마 아빠가 나한테 관심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랬지 수고. 응? 어? 뭐야 파란색 사인펜이 왜 여기에 있지? 음... 아? 뭐야 신데기 핫팩이 왜 있어? 우리 집 보일러 완전 빵빵하게 틀어놨는데 아니 그래도 그렇지 사인펜으로 콧물을 그리고 핫팩으로 몸을 데워 하휴 김리야이 녀석. 잘못했어요. 하지만 어, 맨날 엄마 아빠는 요리를만 사랑이 주니까 질투나서 그랬다고요. 음. 음. 리야야 미안하다. 하지만 정말로 엄마 아빠는 너랑 동생을 똑같이 사랑해. 응? 어? 정말요? 그래 그럼. 해. 어. 어쨌든. 너가 아무래도 우리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못 느끼는 모양이구나. 그래도 질투가 나는 거지. 그러면은 아빠가 좀 증명해 줄게. 아빠의 정렬적인 뽀뽀를 좀 받으면 증명이 되려나? 물론이죠, 아빠. 우 h 아 e 3 days later 언야야 어, 어, 어, 어, 자니 자기 전에 아빠 뽀뽀는 받고 자야지 너 이제 그만 아빠 엄마랑 아빠는 오빠면 좋아하고 Oh, my God.